26번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는데 이 문제는 법원 행정고시 2023년도 문제입니다. 한번 보게 볼게요 자 기억 번 무고죄의 범위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으로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예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무고죄에서. 바로, 이, 고의라는 거. 이것은, 어,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어, 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플러스, 또 어떤 것도 된다. 말 확신은,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이 신고하는 경우도, 예, 같이 다 범위로 볼수 있다. 범죄의 의사, 고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범위라는 것은. 예. 이제, 어, 기억번, 그래서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 이제, 니은번 한번 볼까요? 고의의 일종인 미필족 고의는, 자, 미필족 고의에 대한 얘기 하는 거야. 어,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자 깨끗하게 해볼게 중요한 것은 인식이 있어야 돼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거. 거꾸로 인용이라고도 하고 용인이라고도 합니다.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미필적 고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쩐다? 범죄사실에 대한 그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 그리고 용인, 인용이라 그러죠. 인식과 인용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니음번도 맞는 얘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 디급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서, 어, 디급번. 자, 요거 볼게요. 디급번. 어,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위법 요소로서, 향정신,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조할 목적과 같은 목적에 대해서도, 고의와 마찬가지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좋하다 오케이 맞는 얘기야. 그러면 뭐가 틀렸냐 리을번이 틀렸겠지 자 그죠? 예, 깨끗하게 하고 이제 리을번 한번 볼게요. 리을번 일단 틀렸다. 예, 그 답은, 어, 한계가 틀린 거거든요. 예, 볼게요.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여기까지 그냥 아무 문제 없어.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어, 범행에 대한 고의는, 자, 방조행위에 대한 고의와 달리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만으로 부족하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자. 어,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만으로도 족하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가 아니라 족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뭐라고요? 족하다. 예. 그래서 리얼번 틀렸다 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너무 문제가 야, 이 정도로 내가 보기로는 이런 문제 너무 쉬워.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법원행정고시가 순경 시험보다 쉬울 수가 있어?